이게, 귀. 이게 장에, 이게 오일 장날, 이게 귀 나와가지고, 이게 귀가 이게 잘 자라니, 딱 먹기 좋더라고. 그래서 이거 사왔어. 이게 새근이야새근 이거 귀살 때, 이렇게 잘 자란 거 사야 돼. 이렇게 막, 너무 큰건 없어가지고, 안 돼. 근데, 아까는 다 살았는데, 지금 죽을라고 부실부실 하네? 이거 희야 되겠다. 이거는 까, 응, 까 물이 안 나올 때까지 잊혀줘야 돼. 이게 뻘물. 이게 뻘물이 안 나올 때까지. 가를거는 이렇게 따야돼 배를 이거는 못 먹는거야 이거 알겠네요너라니이 응. 뱃속이가 이거 옛날에는 그독절구도 도구태 도구통에다가 막 이거 고추 빨간 고추 넣고 푹푹 갈아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도구통이 없으니까 믹서기에다 갈아야돼 고추 양파 조금 넣고 아 이거 내가 기기 기, 맛살 엄청 잡으려 생겼는데 영상강을 그냥 누비면서 뻘뻘타고 내가 뻘빼 뻘뻘 뭔지 모르지 뽈빼 뭔지 몰라? 뽈빼 알아 알아 음. 어떻게 알아? 뽈빼를 왜 몰라? <웃음> 너뻘빼 보지도 않았잖아 음, TV에 나오는데 TV에 나온 거뻘빼를 타고 오가리 짚고 오랜만에 진짜 오가리 얘기가 나오네 오가리 짚고 그냥 착착 밀면서 신나게 다녔는데 이거는 생강 생강도 넣고 한꺼풀에다 넣고 가르는 거야 마늘 밥좀 넣어줘야 돼. 여기는 밥, 찰밥, 찰밥도 넣어도 되고, 그냥 밥 넣어도 되고. 옛날에는 버리밥, 깡보리밥 넣어서 갈아서만 했어. 정정도좀 넣고, 한컵 정도만 넣어야 되겠다. 조금 더 넣을까? 두컵 내야지. 싱거운 거는 이제 소금으로 간을 해야 돼. 간다. 음. 응, 다 갈아졌지. 음. 아짝 가라졌어 <웃음> 시골에서 그 독종부에다 갈 때는 이렇게 곱게 안 갈아지는데 이거 믹서에다 가니까 싹 가라져 버렸네 초가를좀 넣어야지 이렇게 해 놓고 익으면 이제 밥 비벼 먹을 때 싹싹 이걸로 비벼 먹으면 돼요 좀 짭조름하게 해야지 옛날 이거 기젓 먹어본 사람 먹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 모를 거야. 이거 냉장고 바로 넣어야 돼. 넣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먹어도 될려나 모르겠네. 옛날에는 그냥 시원한 데다가 넣고 먹었는데, 먹으면 이게 맛이 좀 약간, 싱거우면 약간 고리고리한 맛이 났어. 근데 이건 냉장고도 넣어놔야 돼. 이거 이렇게 기저식 끝났어라잉? 이 정도만 덜으면 돼. 싸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덜으면 돼. 아니, 아직도 안 죽었냐? 아까 절거났는데한2 시간 절근놨어요 이거 무쳐 보려고 청양고추 이게 작년에 이거 무쳤는데 이거 이거 무친 거 절근 거를 시친 시친고 물어보는데 이게 시치면 안 돼요. 좀 이거는 좀짭짜롬 해야지. 싱거면 맛이 없어. 이거 배대 위에 안 따도 되는 거예요? 먹을 때 따서 먹어야지. 따놓고 무치면은? 아, 따놓고 무치면 안 돼. 그 빨리 빨리 물농, 물렁 물렁적으로. 어. 다 넣었나? 음, 다 넣었지. 마늘, 생강. 생강 은좀 많이 넣어야 이거는알 거라서. 얘좀 이거 넣고. 되게 놓고 쳐보고. 여기에 맛수, 맛술을 좀넣어 줘야 돼. 참기름. 이거는 손으로 묻히는 게 아니라 숟가락으로 이렇게 주걱으서 묻혀야 돼. 안 그러면 이렇게 까불까불. 이렇게. 까불면서 먹어도 되고. 양념이, 양념이 좀스며 들어야 돼. 고추가 좀더 내야 되겠다. 하루, 하루 놔뒀다가, 이게 좀, 이 개한테 저 양념이 배야 되니까. 하나 먹어볼까? 간이 맞나? 하루 배야 된대, 왜? 응, 그래서 간은 우선 먹어봐야지. 음, 응, 깝처럼 하다. 이게, 이거는, 이건 이거 무침이고요. 이거 개, 개 무침이고, 이거는 개, 개젓. 이거는 개젓. 개젓? <웃음> 아니, 기젓, 기젓. 전라도 말로 기젓. 이거 갈았어요. 옛날 시골에서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먹을 때, 밥, 그, 이거, 옛날에는 버리밥 먹을 때, 이거 넣어서 삭삭 비벼먹었거든. 근데 지금 버리밥이 없으니까. 근데 별미로, 버리밥 먹을 때한 번씩 비벼먹어도 되고, 그냥 밥에다 게 비벼먹어도 되고, 그래요. 이게, 그리고, 어, 이것, 이것도 열무랑, 열무김치랑, 응? 어? 요건나 넣어서 비벼서 드시면 아삭아삭. 열무김치인가? 응, 어, 열무. 어. 어린, 애기 열무. 그리고 꼭 드실 때는 이 배때기를 따야 돼, 요거. 이거, 예, 이거는 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딱 잘라가지고 같이 비벼서 먹으면 한, 뭐, 응? 상추에다도? 상추 싸먹을 때도 이거 하나씩 넣어서 싸먹으 그러면요. 기가 맥히게 맛있습니다. <웃음> 이건 완전 전라도 토속 음식이에요. <웃음> 이렇게 담아봤어요. 기제다고, 음, 그, 이거, 무침하고.